최악의 상황이었던 작년 11월과 비등비등한 상황이 되었다 알트들이 깨지면서 그리고 충격이 컸던 이유는 충격이 컸던 이유는 그때는 그냥 횡보를 하면서 어, 횡보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아래로 갈 거다 뭐 위로 갈 거다 뭐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냥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밑으로 빠지는 경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위로 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2만 5천 불 간다, 뭐 3만 불 간다, 본격적으로 바로 1억 간다,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하다가 이제 위로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이 더 컸다. 그러니까 우리가 usd 지금 테더인데, 테더, 비트 마켓에서 테더를 사는 그 차트입니다. 그 차트. 그러니까 비트 차트를 반대로 btc 차트를 거꾸로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근데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반대로 한 거랑은 조금 달라요 어, 왜냐면은 얘는 그냥 단순히 거꾸로 해 놓은 게 아니고 어, usd 테더라는 알트코인의 차트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의 가격 차이가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비트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 라고 했다고 해서 이 반대로 되는 차트가 무작정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 요정, 요런 범위들에서 프리미엄이 약간 생깁니다. 프리미엄이 생기거나 여프가 생기거나 그래서 비트 마켓에서 발생한 그러한 프리미엄들 비트 차트에서 발생된 프리미엄 때문에 정확하게 그 차트에 대한 해석이 조금 안될때 파동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파동에 뭐 프리미엄이 섞여버리면 해석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디커플링 되는 차트인데 여기에서는 비트에서 나오는 그 프리미엄이나 역프리미엄에 대한 차트의 왜곡이 안 생겨. 자일봉차트인데요자일봉차트에서 테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그렸던 4월 1일 4월 1일 입니다. 4월 1일.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테더 테더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장을 시작한 어, 그러한 날짜가 4월 1일이 되겠죠 자 4월, 4월 1일부터 기준선 이탈 이 했어요. 빨간색 선이 기준선을 이탈했습니다. 얘는 20 1일 동안의 중간값,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강한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그 하락 추세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하락 추세의 중심. 근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어, 하락 추세의 중심이 되는 기준선을 지금, 음, 알트가 만천부를 깨면서, 만천부를 깨면서, 지금 돌파 후에 리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환선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이랑 골든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좋죠. 차트 좋죠. 어, 차트 좋아요. 차트 좋아요. 테더가 좋다라고 하면은, 비트에서는, 비트에서는 안 좋은 거죠. 비트에서는 오히려 역전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 테더 차트, 테더 차트 기준선 거의 지금 6, 3개월? 100일 만에 기준선 돌파 후에 리테스트 받고, 다시금 위로 갈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더라고, 오르더라도, 지금 테더가 만들고 있는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어, 위로 갈수 있는 그림인 거죠. 비트코인에서 채널을 그리더라도 어, 위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거는 비트코인에서는 잘안 보이던 거예요. 비트 차트에서는, 비트 차트에서는 어, 요런 식으로 좀 채널을 그렸었어. 채널을 그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비트 차트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어, 조금 더 위로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수렴 채널이었어요 근데 테더에서 보니까 테더 차트로 보니까 주요한 저항, 저항선을 저항 돌파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음.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간다 아니면 뭐 위로 가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일봉 차트에서 테더는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움직임을 어, 가져가겠죠 자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름대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구름, 구름대 상단과 하단의 저항이 강력하죠. 근데 그 여기서 강한 저항을 돌파할 때는 매우 강력한 저항선이 되지만 뚫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어, 얘는 지지성이 되고 다음에 어, 다시 또다시 저항선으로 되는 어, 그 위에 있는 구름대 선행스핀 2가 또다시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요 안에서 요 안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횡보를. 자 그렇게 되면은 요 구름대 안으로 진입하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조금씩 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변동성 제가 빛 알트장이 올 알트장이 오, 와야 되는데 알트장이 와야 되는데 알트장이 오기 위한 처, 선제 조건이 뭐였어요? 알트장이 오기 위한 선제 조건 뭐였습니까? 어쨌든 결과는 뇌사 상태에 빠져야 돼요. 비트가 비트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비트가. 이거 늘 그려드렸었죠? 이거 비트가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달고 산소호흡기 달고 이렇게 어. 삐 해줘야 된다고. 모든 모든 바이탈사이는 심장만 살아있으면 돼. 심장만 살아있으면 되고 그냥 비트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비트는. 여기 산소호흡기 꽂고 선서옥기꽂고 뇌사상태에 빠져야 된다고요. 결국 구름대와 만나게 되는 시점이 2주 뒤인 거고 구름대와 만나는 시점이 2주 뒤인 거고 2주 뒤에 구름대와 만나게 되면 비트의 변동성이 적어진다. 비트 변동성이 적어진다. 변동성이 적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알트가 슬슬 기지개를 편다. 알트가. 알트, 알트의 기지개. 알트의 기지개가 편다. 도미너스 지금 정고점에 작년 12월 11일 재작년이죠? 재작년 어. 재작년 12월 11일에 정고점 약 70%에 가까운 어, 고지점까지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일단은 요거를 뚫, 뚫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2주 뒤 알트장이 온다는 아까의 가정하에 어,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2주 뒤에 변동성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비트에서 자금이 조금씩 빠지겠죠. 조금씩 빠지면은 조금씩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은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 차트의 인버스 차트입니다. 그니까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장그니까 재작년 12월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의 반등 지점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여유를 둘수 있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에서 70%를 조금 더 상회하더라도 어 조금 더 갔다가 이제 알트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 알트들이 지금 어, 최초의 이제 비트로 따지면 4월 1일에 상승을 시작했던 이러한 지점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아! 알트들도 이제 상승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알트 펌핑의 시작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거의 다. 거의 다 내려왔다고. 요즘 리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S V 도 거의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도 캐시도 마찬가지 다 거의 다 똑같아 펌핑이다라고 생각했던 고 시작점까지 내려왔다고 알트들은 알트들은 이미 떡락 과정을 다 거쳤어 이미 다 거쳤어 거쳐가지고 이제 최초의 상승을 시작했던 최초의 상승을 시작했던 곳 시작점까지 다시 리셋을 했습니다 리셋 시작점까지 리셋을 했다 리셋. 그 그러니까 다시 이제 출발 지점까지 다시 오는 거야 그럼 상황이 좀 아다리가 아다리가 맞지 않나요? 아다리가? 비트 비트 뭐 올라가든 위로 가든 올라가든 위로 가든 어쨌든 2주 뒤에 2주 뒤 구름대 안에 진입을 하게 돼. 구름대 자 구름대 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그 못해도 한 일주일 일주일 뭐 길게는 뭐한 2주 정도 되겠죠. 2주 동안 변동성이 적어진다. 변동성 적어진다. 횡보란 뜻이에요. 횡보, 횡보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트, 알트로 뭔가 눈이 좀 쏠리겠죠. 알트로, 알트, 알트. 근데 때마침 알트 보니까, 이전에 펌핑을 시작했던 시작점 출발지점이야 출발지점 출발점 출발점 출발점 이게 뭔 소리냐 가격을 올려도 부담스럽지 않은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트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제 그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은 기존의 가격에서 있는 물량을 다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받아 먹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알트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지금 그려서 2주 뒤에는 알트장이 올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가 이거예요.